안녕하세요. 어, 여기는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이포 c c 안에 있는 이포 파슬이에요. 여기는 6홀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시간 동안 35,000원을 내면 3시간 그 시간 동안 좀 자유롭게 홀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슬장인데요. 거리는 좀 짧지만 그래도 좀 관리가 나름 잘 되어 있어서 인기가 좀 많은 그런 파슬장이에요. 여기는 과연 어떨지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으흠 퍼블릭 퍼팅 아 피칭 좋은데 오티박스 두개야 1번 홀은 91m 오 여기 좋다 대박 페어 웨이도 상당히 넓네 오 여기 좋아요 그림 봉사 봐 대박 오 여기 괜찮다 비싼 이유가 있네 여기 완전 좋다 여기는 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이포CC 음, 정규홀 안에 있는 이포파스리장이거든요 근데 관리가 진짜 되게 잘돼있다 깜짝 놀랐어요 흡사정규홀? 어 <목소리> 그린 상태도 좋은데 어 어.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오. 오그랜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랍배드 경사가 좀 있네, 상당히. 이번은 2번은 <웃음> 69m. 어, 거리가 다양하네. 홀은 살짝 오르막이고, 그린 앞에 엄청 큰, 어, 경사 엄청 많은 벙커 있어요. 어, 여기 관리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 이용객이 그래서 많아. 벙커가 아주 턱이 서해요 여기 너무 괜찮다 어? 이번 그림은 뒤쪽이수리진가벙커줄음 <웃음> 3번 원 3번은 뭐야? 트박스가 어디야? 오, 3번으로는 그냥 벙커 연습인가봐요 이렇게 그림만 하나 딱 있네 이렇게 벙커만 있습니다 관리 되게 잘되있는것 같아 3시간 이용하는데 35,000원이거든요? 좀 비싸다 싶었는데 물론 뭐 3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좀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어, 3번을 그린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가지 연습할 수 있는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약간 라인홀이 아니고 6번 6... 4번홀까지 밖에 없어서 조금 어, 아쉬워 그게 그래도 좀 넓게 넓게 써서 좋은 것 같아요 어, 4번홀 6 4 m 네 틱박스 역시나 두개예요 그래도 여기가 골프장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평지는 거의 없어 약간 다 조금의 경사랑 그 언덕이나 이런 언드레이션이다 있어요 그래서 코스가 아주 심심하진 않아요 여기는 그린이.. 그린 경사 엄청 심해 보이는데? 와우.. 그린 경사 엄청 심하죠? 이렇게 보시면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린 상태는 좋아 보이는데 경사가 좀 있어요 뒤에는 뒤로 제가 오르막이라서 많이 크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성 그린이 뒤쪽에 어,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m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5번은는 이렇게 4분의 그린 앞에서 이렇게 다치지 않게 이렇게 그물망, 안전망 안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어우, 무섭다, 옆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저 세상으로 가는 거야. 야, 5번 홀. 5번 홀은 94m. 5번 홀은 94m네요. 여기는 살짝 내리막. 내리막 홀이고요. 어, 여기도 경사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어, 긴 거리가 한두개 정도 있네요. 90L 좀 넘는 홀이 두 개. 1번 홀하고 5번 을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림도 넓어 보이고, 그림 좌측으로 벙커 하나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세워에 상당히 넓어요. 근데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걸로 핸디캡을 좀 많이 줘서 코스가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엄청 넓어서, 연습하기 좋아 어, 5번 홀은 그린 주변에 벙커도 두개나 있고 주변에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어프로치 연습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페어웨이 벙커 말고 어, 그린 주변에서 벙커 잘 못받아 나오시는 분들 어, 벙커 연습 되게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이용객분들이 펑커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린 상태 역시 좋아요 부인 경사도 상당하다 되게 분위기 자체가 여유로워서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은데 여유로워요 신기하죠? 여기는 이포시시 일찍 만약에 오시면 한 번쯤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가격이 싸지 않다는 거 75m 이거는, 아, 코스는 티박스 앞쪽에서 아까 오르막 언덕이 있고 그 뒤로 쭉 내리막이에요 그린이 상당히 넓고 그린 좌측으로 또 벙커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코도 칠찍거리고, 기침하고 목소리가 깨서, 너무, 그런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어, 여기 되게 공간 넓죠? 언박싱